에고랑 얘기를 해 봐야 돼요 나 개인만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내 에고가 납득해야 됩니다 그 일은 아무리 자명해도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자명이지 인의에지는 자명하다고 하는데 내 에고가 희노애락이 나 그러면 진짜 슬퍼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에고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는 더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고의 속성에서의 자명만 생각하 아니, 참나의 속성에서의 자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중생심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리고 내 에고가 살맛이 안 나버리면 보살도할수 없습니다. 내 에고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에고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에고가 역량이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하지. 참나랑 자꾸 일을 하다가 에고가 조금씩 역량이 더 커지면 더큰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의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일이 자명해 보인다 해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따져보시면 가만히 있어봐, 나 하나가 인류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나를 죽여서 인류를 살린다면 그것도 괜찮은 계산 아닌가? 근데 했다가 괜히 생각해 봤다가 속에서 자명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명? 아, 어, 그럼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내 애고가 감당을 못 하죠. 말은 자명해요. 나 하나의 희생으로 여럿이 살면 좋죠. 내 애고가 딱 절대 못 간다 하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 내 애고를, 어, 아, 이고가 내가 자명한 일을 하는 일을 막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겠습니까? 아니면 내 애고도 납득하는 수준에서 내가 자명을 행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애고도 마찬가지죠. 나랑 지금 공동 운명체인데 가족들의 애고가 못 받아들이고 힘들다고 하면요. 어, 물론 너무 자명해서 내 가족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이 일은 돼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찜찜함면 안고 가야 돼. 는이 부분에 대해서 찜찜한 일한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애고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놓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정도로 큰 일이 독립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큰 일이 아니시라면 가족들과 함께 갈수 있는 타협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끝없이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좀뭐 상처는 받더라도 납득할 만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찾아야 돼요. 최저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려면 요요요선 이상 더 내려가면 또 아니고 더 잘하자니 또 나만 좋고 그럼 어떤 선이 있겠죠 그 선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걸 끝없이 찾아내는 게 자명한 거지 이 일은 자명해야 하고 고정해놓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이면요 우리는 다 제일 자명한 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해결될까요? 예수님 수준이 아닌데 똑같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시니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역량을 키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의, 내 역량만 키울 게 아니라 가족들의 역량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회를 주고 수작을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인류를 위해 너무 자명한데 우리 가족이 막는다. 뭐 그럴 때는 가족 무시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의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요그 정도로 인류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자명한 일인지 아니면 혹시 내 에고가 너무 그거를 원해서 자명하다고 착각하는 건지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자명하다면 가족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가족들에게 좀 이해를, 양해를 한번 구해보시는 거. 그리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하는 어떤 선을 가지고 타협을 서로 해보시는 것. 끝없이 타협입니다, 보살들은. 어렵습니다. 그게 예술입니다. 타협이. 양심적 타협. 뭐냐면 이거예요. 나조차고 하는 타협이 아니라 진짜 양심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이 역량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역량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양심을 찾아가는 거. 그게 보살도예요. 그게 더 자명한 거고요. 그런 타협안.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타협안을 찾아내고도 모두가 살릴 수 있는 좀더한 걸음 나간 답을 찾았다. 이런 자명함이 있어요. 그러면 타협을 하고도 당당한데 꼼수로 타협을 해놓으면 찜찜하겠죠. 나 살자고 지금 양심을 굽혔다. 이런 기분이 드시는 타협은 찜찜할 거고 내 양해는 안 찼지만 양심의 양해는 안 찼지만 내 나랑 관련된 애고들이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열었다. 이런 거는 당당하겠죠. 하고도 뿌듯하겠죠. 조금씩 전진하는 거거든요. 우리 카르마는. 카르마가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업이, 좋은 업이 쌓이고 나쁜 업이 물러가면서 우리 카르마가 바뀌죠. 요거 기본으로 아시고, 한 번에 기분으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